<웃음> 어, 시, 예. 어, 시, 어, 땅콩, 오, 오, 맞아, 오, 오. 주가 동물원이란 뜻이야. 그 단어가 이 단어가. 어, 어, 알아. 색칠하는 것도 있어. 음, 이 색칠 한번 해보자. 땅콩, 안 돼.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? 어. 응. 어,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세우는 거야. 언 응, 언니 주네. 아니, 눈보 응. 와. 와. 우 와. 아 와. 와. 와. 와. 하나만 보시죠. 이거 와. 나온다 어, 나온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왜 아닌는 영어로? 캥 a n do the 어. 캡. 그러면 이거 잠깐 멈춰봐. 들어봐. 야, 멈춰 봐. 들어 봐. 멈춰. 멈췄어멈췄어 아, 그 아, 어. 엄마 몰랐어. 일 시정지 되는지 몰랐네. 오, 오케이 버튼 누르면일 시정지 되는구나. s i t Oh. 아, 내가 껐다. <웃음> 엄마 나 색칠해 볼래 이거 어 친구필 아 그래? 저거 뭐야? 내가 미크 그려줄까? 여기 아래? 밀크가 뭐야? 우유 <웃음> 맞아 나역크한번그려볼게 <웃음> 트윈. 쌍둥이 어 맞아 This is i n k 어, 바로 아이들라로 넘어가지. 응. 어, 응, 크랩. 나 저거부터 어, 알았어. 이따가 다 하면. 중땡. ST. 아빠, ST. ST. ST. ST. ST. ST. ST. ST. ST. ST. ST. ST. ST. ST. ST. ST. ST. s 아이고, <목소리> 나안세요 <목소리> 그만 누르세요 아줌마 씨 그만 누르세요 아줌마 씨 이거? 아니 이거? 아 하나만 봐 하나만 안 <목소리> 이거 <목소리> 그만 그만, 어 하나만 보자 잘자요, 잘자요 우와 어. 내가 예뻐진 비밀은 당근이랑 오이 당근이랑 오이랑 그리고 가지랑 먹을 비밀인데? 아, 예뻐진거. <웃음> 어, 그래? 응. 엄마도 많이 먹어야겠다. 그래? 엄마, 저, 점점 예뻐짐은 뭐 있다던데? 아, 정말로? 응. 원래는 안 이뻤어? 응. 아니, <웃음> 이뻤어? 응. 고마워.